월에도 새해 목표가 또 홍어 먹어보는 거야? 홍어 삼4개월에한 번씩 냄새 참아가면서 힘들게 먹지 말랬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잡사 홍어 먹는 영상 딱 10편만 홍어 진짜 어렵게 먹지마 잡사가 홍어 씹는 모습 홍어 코 씹는 소리를 반복도 반복 초고추장에다 듬뿍 찍고 삼합시키면 김치랑 돼지고기 밖에 못 먹던 초보들이 자연스럽게 홍어가 이으로 너도 진짜 홍기꾼이될수 있는 홍어로 도전해 야 너도 홍어 먹을 수 있어?